이거 기획자가 누구죠? 타이밍 잡는 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오늘 리뷰할 게임은 2019년 11월 7일 오픈한 바로 그 게임 넷게임즈에서 개발하고 넥슨에서 퍼블리싱하는 V4입니다. 히트, 오버히트 등 넥슨의 주력 게임들을 내놨던 넷게임즈에서 제작했고 최근 게임이 마음에 안 들면 프로젝트를 완전히 드랍시켜버리는 행보를 보여준 넥슨의 신작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죠 물론 히트는 서버를 내렸지만요 공개된 시네마틱이나 인게임 영상에서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면서 유혹하기도 했고 대작이다 혁신이다 하면서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매번 하던 방식의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가 아니고 인게임 영상을 먼저 공개하면서 더욱 큰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그럼 게임으로 가보죠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언리얼 엔진4입니다 어차피 언리얼 엔진으로 이것보다 뛰어난 그래픽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공개된 영상과의 퀄리티 차이가 좀 크긴 하네요 스킬 사용 모션은 나름 괜찮았습니다만 퀘스트의 연출이나 흐름은 글쎄요 어차피 퀘스트 연출이 있어도 스킵할 걸 예상하고 애시당초 다른데 투자했다면 인정하는 각입니다 사실 엔진을 맨날 똑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 이 이상의 그래픽이 나오길 바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죠 자동차로 따지면 150cc 오토바이 엔진을 가져다가 매번 외관만 자동차처럼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픽은 딱그 정도인데 그래도 괜찮은 점은 최적화는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최적화는 장점이라고 하긴 뭐한데 하도 최적화도 안하고 난로 대용으로 출시하는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네요. 서버 접속 인원 제한을 걸어서 그런지 제가 주로 게임을 하는 모바일 기기인 갤럭시 탭 S6 기준으로 렉도 없고 발열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배터리 소모량도 적었고요. 그래픽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픽은 사실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결국... 검은 사막의 재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인터페이스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5분 안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폰트는 목적한 바가 이건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태블릿으로 플레이해도 좀 많이 작은 것 같네요. 조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 조작 게임인데 어느 정도 풀 자동으로 해주지 왜 중간중간 계속 끊기게 만들어놨는지 궁금하네요. 게임에서 제시하는 모토는 페이투윈인데 요구는 수동이라뇨? 돈도 내고 수동으로 노력도 해야 되는 건가요? 뭔가 전반적으로 일치가 안된 모습입니다. 일단 수동 조작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배치가 있긴 했는데 과연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설정, 전투 설정, 사운드, 알림 등 기본적인 옵션은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로 넘어가면 브금보다는 더빙이 더 눈에 띕니다. 게임을 잠깐만 해봐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풀 보이스 더빙이거든요. 사실 어차피 오토로 플레이하는 모바일 게임에 풀보이스더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느끼실테지만 팩트만 놓고 보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 사실이죠. 직원들이 직접 녹음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펙트나 타격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린투엠 쇼케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게임처럼 이펙트로 떡칠을 하는 건 요새 대세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관전형 모바일 RPG 게임에서 보는 맛이 부족하다는 건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가격은 둘째치고 맛없는거에 비유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카메라 조정을 통해서 쿼터, 프리, 노말, 액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액션캠으로 하면 그나마 좀 보는 맛이 있긴 한데 계속 보니까 월미가 나네요. 스토리의 전개나 개연성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동으로 돌려서 저도 모르니까 스킵하겠습니다. 다만 똑같은 NPC가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복부실까요? 과금 요소 보시죠. 과연 어린아이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던 넥슨 이제는 어른들의 지갑을 열고 있는 NC가 부러웠던 것인지 이니지 m 에 있는 과금 시스템을 아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벤치마킹이 아니고 표절 같긴 한데 과금 모델 표절도 표절 신고가 되나요? 소환수, 탈 것, 동료, 악세사리, 주문서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팔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상점 메뉴입니다. 보스 마석도 판매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다니요. 나중에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보스 통제라도 할까봐 그런 걸 감안해서 전투력을 올릴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열어놨네요. 지간만 여세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과금 없이 시간을 투자해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말처럼 쉬워 보일 것 같진 않네요. 게임성을 보죠. 초반부 난이도는 적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마석각인, 지역토벌, 몬스터 도감, 생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투력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레벨 디자인보다는 성장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오로지 사냥과 전투에만 국한된 게임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컨텐츠를 좀 즐길 수 있게 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검은사막 글로벌 버전처럼 맵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채집도 해봐야 하고 영지도 발전시켜야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채집이나 제작 같은 시스템은 결국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 하는 구색 맞추기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생산 시스템은 더욱 놀랍습니다 채집을 했는데 한 개씩 준다고요? 동료만 동을 타네요 결국 장비는 그냥 더 좋은 걸 획득해서 강화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스템은 다른 게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검은사막의 광원석은 마력각인, 흑정령은 잠재력 개방, 토벌은 몬스터 조사, 월드보스는 필드보스. 리니지의 탈것, 소환수, 몽환의 섬 시스템, 트라하의 스킬과 특화 시스템, 여기저기 있는 보석 슬롯과 생산 시스템. 누구 말처럼 복사 붙여넣기를 4번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포인가요 이전작인 히트가 서버를 내렸고 듀랑고도 서버를 내렸죠. 이제 이 친구도 언제 서버를 내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들긴 듭니다. 저같은 아재들에겐 10만원도 큰 돈인데 믿고 맡겨도 괜찮을까요? 게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최소 평작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대작이라고 광고를 했는지 뭔가 차별점이 있는 것처럼 유저들에게 기대를 심어줬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게임이 대작인지 아닌지는 개발사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유저들의 평가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최소 평작이라고 했지만 결국 최대 평작인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겠죠 오프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밍 잡는 건 기가 막힌다고 V4는 이전에 오픈한 테라 클래식이나 달빛 조각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 친구들이 평작도 못 만드는 바람에 최소 평작은 됐으니까요. 11월 27일 리니지2M의 오픈 일정이 나왔는데 그때가 지나봐야 V4의 진정한 유저 평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V4를 해볼 마음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걸 추천하고 싶네요. 린2가 나올 때 아이템을 엄청나게 뿌릴 게 뻔하니까요.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작 코스프레를 한 평작 V4였습니다. 오늘도 펄어비스는 회식을 했겠네요.